상가주택, 다가구주택 등을 지으시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은 어떻게 하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건축비로 건물을 짓느냐일 것입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자재비와 인건비 등이 가파르게 올라 공사비가 상승한다고 하니 더더욱 그럴 것인데 오늘은 이런 공사비를 생각하는 예산에 맞추는 방법 등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이나 특히 상가주택 일반 건물 등을 지으시려거나 투자하시려는 분또재테크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신 분등에게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본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풀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혹시 지금 보유하고 계시거나 매입하고자 하는 땅에 대한 기본 계획, 즉 가설기를 해보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본 영상 아래에 있는 더보기에 적어둔 제 카페 공지글에 첨부된 설계 상담 노트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기본 계획, 즉 가설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으며 그럼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사업성 분석과 공사비 예산 책정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사업이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경제성이나 사업성을 먼저 검토해서 사업을 시작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하게 될 것인데 상가주택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건축이란 엄청난 자금이 투여되는 사업이므로 더더욱 신중하게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투자되는 자금과 수익금액을 산출해서 사업성을 분석해봐야 할 것이고 먼저는 도대체 상가주택을 짓는데 얼마나 많은 건축비가 소요되는지 산정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건축비에는 4층 정도의 200평 내외의 상가주택인 경우에는 설계관련 비용과 공사관련 비용 등이 필요한데 설계관련 비용으로는 설계비, 감리비, 설계구현업무비 등이 있고 이러한 비용은 설계정도와 규모에 따라서 약 4천 내지 5천만원 정도가 필요하고 공사관련 비용으로는 설계 내용과 공법 그리고 공사시기나 공사수준 등에 따라 달라서 한마디로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철근을 비롯한 거의 모든 자재비나 인건비가 들썩이고 있는 때는 더더욱 그런데 그렇지만 예산책정을 위해서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흔히들 말하듯이 허가 면적이 아닌 실제 공사를 해야 하는 발코니 확장 면적, 피로티 면적, 다락 면적 등을 포함한 전체 공사 면적으로 했을 때 적어도 아마 평당 5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는 책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설계에서 공사비가 정해진다 라고 하는 것인데 공사비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공사의 면적이 결정될 뿐만 아니라 사용되는 자재, 공법 등 거의 모든 것이 이 설계에서 정해지기 때문인데 물론 이러한 것은 건축주가 요구하는 수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설계를 시작하기 전에 건축주는 반드시 자신이 원하는 건물의 수준이나 특히 자신이 가용할 수 있는 전체 공사비 예산을 설계자에게 알려줘야 하고 설계자는 디자인을 포함한 사용자재나 공법 등을 이러한 건축주 요구사항에 최대한 맞추는 설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계를 할 때는 디자인이나 작품성도 중요하지만 특히 공사나 자재비, 공사비 등이 익숙하고 전문성과 세분화된 설계 전문가를 선택해서 보다 자신이 원하는 수준과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예산 범위에 맞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설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항상 높게 나오는 예전 공사비에 관한 것으로 사실 설계자들은 건축주가 요구하는 수준의 건물로 설계를 하려고는 합니다. 그러나 실제 설계를 하다보면 건축주가 말하는 정확한 금액으로 맞추는 설계를 하기란 쉽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경험이 많고 능력있는 설계자라도 건축주가 바라는 수준과 공사비에 딱 떨어지는 설계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인데 이는 해당 대지에 주어진 조건과 건축법 등을 적용해야 하는 데다가 상가주택은 수익형 건물로서 비싼 땅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노력 그리고 대부분의 건축주들이 공사비에 한계가 있다고 하면서도 막상 설계 과정에서는 모든 것을 잘하고 싶어지는 욕심 때문에 예산에 딱 맞추는 설계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집이나 물건을 살 때도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비싼 것을 사는 것처럼 설계를 마치고 완성된 설계에 따라 정확한 물량 산출을 해서 공사비 DX를 만들어 공사비를 뽑아보면 항상 처음 생각보다는 많이 나오게 마련인 것으로 어쨌건 이렇게 해서 나온 최초의 공사비를 그 건물의 공사비 예가, 즉예전공사비라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공사 예정가로 공사를 해야 할지, 예산을 초과하는 만큼의 공사비 조정을 해야 할지 등을 판단을 해야 하는데, 만약 어느 정도 공사비를 조정을 해야 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사비 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네번째로 공사비 내역서에서 공사비 조정하는 방법에 관한 것인데, 이러한 작업은 주로 정부 발주공사인 관급공사에서 꼭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은 관급공사인 경우에는 책정된 예상으로 건축을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간공사야 건축주가 다소 책정된 예산보다 초과할 수도 또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관급공사에 있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설계 후에 나오는 예정 공사비에 대해서 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상가주택을 짓는 경우도 그렇게 조정 작업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공사비는 그동안 여러 영상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설계에 적용된 모든 항목과 자재에 대한 물량을 산출해서 여기에 단가를 적용하여 그 공사에 들어가는 자재비와 농업비 장비비, 그리고 이에 따른 경비와 회사 이윤 등으로 구성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예상공사비가 12억 원이 나왔는데 약 1억 원 정도를 줄여야 한다면 건물의 구조인 골조 즉 콘크리트나 철근 등을 조정할 수는 없고 공사 면적이나 사용자재 또는 적용된 단가를 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면적인 경우에는 건물의 기능에 주장을 주지 않는 범위 예를 들자면 다락이나 각실의 면적을 줄이는 것이 좋은데 사실 면적을 조정하는 것은 건축허가나 도면 전체에 영향을 주어서 일이 복잡하게 되므로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용자재를 변경하는 것인데 외부 마감자재나 창호, 가구, 인테리어의 자재나 품질 등을 조정하는 것으로 건물의 기능이나 미관 등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순서대로 조정을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특히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가 다른 대지에 둘러싸인 건물인 경우에는 인적건물과 의 관계를 고려해서 바로 인적건물로 인해서 가린 부분의 외장재는 전면이 공사비가 비싼 석재인 경우에 가려지는 부분은 석재와 유사한 스톤코트 등을 사용하는 방법 등도 고려할 만한데 상가축택 등에 들어가는 자재는 종류도 많고 또 다양한 제품 등이 있으므로 가성비 좋은 재료를 선택하는 것도 효율적인 공사비 조정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선순위 결정과 객관성에 관한 것인데 바로 이러한 방법으로 공사비를 어느 정도 조정해 나가는 것이 관급공사에서 일반적으로 예산에 맞추는 설계 방법인데 이렇게 해서 국가기관이나 지방단체 등에 따라서는 조정된 예정공사 금액으로 97 내지 103% 정도로 예가 범위를 설정해서 입찰을 붙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상가주택인 경우에도 이러한 방법을 활용해서 몇개 업체를 선정해서 입찰을 할 수도 있고 우선 협상자 같은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와 위해서 말한 조정작업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과정에서는 조정하는 항목에 대해서 어떤 항목이나 자재부터 조정을 할지에 관한 것은 건물의 기능이나 외관, 특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것이 좋고 설계 과정에서 어느 정도 건축주가 바라는 수준과 예산 범위에 맞춘 설계를 했을 것이므로 지나치게 조정을 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예전 공사비나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제까지 상하주택 등의 공사비를 예산에 맞게 조정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첫번째로는 사업성 분석과 공사비 예산 책정에 대해서 두번째로는 설계에서 공사비가 정해진다 라고 하는 것과 세번째로는 항상 높게 나오는 예정 공사비 네번째로는 공사비 내역서에서 공사비를 조정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마지막 다섯번째로는 우선순위 결정과 객관성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사실 모든 비용이나 가격은 상품의 품질이나 가치 등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마련인 것이죠. 품질이 좋으면 그만큼 가격이 비싸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당연히 가격이 저렴해지는 것이 경제 논리인데 요즘과 같이 공사비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물가가 오르는 시기에는 아무래도 더욱더 가성비를 따지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점에서 건축에 관련된 제품은 아주 다양하고 성능도 모두 달라서